욕심을 버리고 기도를 하면 은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성당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병 있는 사람들 여기서 소원을 빌면 은 병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찾았습니다 병이 실제로 나왔다는 그 증거 사진이 네요 기도하고 나왔어 우리 아빠 아빠가 대장암 아니 지금은 다 떼냈는데 이제 완전히 완쾌 판정을 받으려면 은 5년 동안 재발을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이 저기 식당 앞에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낚시를 해서 바로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신선하겠다 저 앞에서 일행이랑 같이 온 사람들이 로제와인 같은 거를 따라가지고 서로 짠하고 먹는데 약간 부러웠어요 혼자 여행 오니까 약간 이럴 때는 조금 외롭네요 어쨌든 완두건도 아니고 짠 여러분 이곳은 타피노 성당이라는 곳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기도를 하면 은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성당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병 있는 사람들 여기서 소원을 빌면 은 병이 나갔다고 해가지고 뭐 안에 들어가면 증거 사진이 있대요. 버스 10분 동안 정차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빨리 갔다 와보겠습니다. 어, 여기 너무 예쁘다 이 뷰. 벽화. 가겠습니다. 보고 싶은 거는 병이 나왔다는 증거 자료를 보고 싶은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찾았습니다. 병이 실제로 나왔다는 그 증거 사진이네요. 여기 보면은 더 많아요. 대박. 기도나 하고 갈까요? 욕심을 버리라고 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싶은 거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고 싶거든요 실패 성당에 절만지마 입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실수로 옷을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할수 없었습니다 지나간 아저씨가 눈으로 욕했어요 나 빨리 나가야겠어요 기도하고 나왔어 우리 아빠 아빠가 대장암 아니 지금은 다 떼냈는데 이제 완전히 완쾌 판정을 받으려면 5년 동안 재발을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이 2년 좀 넘게 지났나 그러거든요 아직까지는 깨끗해 지금 완전 깨끗하신데 그래도 명목상 암 환자가 맞으니까 아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아빠 대장암 완쾌하게 해주세요 간 전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아 엄마 소원 안 빌었어 제가 내린 곳은 여기 11번 말사폰이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관광객들한테 염전으로 유명해요 염전을 가려고 내린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지나가면서 여기 그랜디? 지랜디? 여기 버스에서 봤는데 거기서 못 내린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다음 해변이 나오면 은꼭 내려가지고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내렸어요 사실 조금 멀미도 나고 해가지고 잘 내린 것 같습니다 저기 식당 앞에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낚시를 해서 바로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신선하겠다. 고조 화이트 와인 시켜봤어요. 여기서 그냥 커피 한 잔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밥을 먹고 가겠습니다. Thank you. Yeah, 알겠습 땡큐 춥지만 그래도 야외에서 바다를 보면서 먹는 맛이 또 있으니까 야외에서 잘즐겨보도록 파이팅 왔네요 저 앞에서 일행이랑 같이 온 사람들이 로제와인 같은 거를 따라가지고 서로 짠 하고 먹는데 약간 부러웠어요 혼자 여행 오니까 약간 이럴 때는 조금 외롭네요 어쨌든 완두건도 아니고. 짠. 식점 빵이랑 이걸 갖다 줬는데, 이게 뭔가 그 엔초비 그거 같아요. 그 멸치?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것을 <웃음> 잡았는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웃음> 아. 이만큼 잡았다. 고 합니다. 얘가 이제 요리로쓰는것 같아. 뭔가를 음. 잡은것 같아. 큼 잡았다. 이만큼 잡았다. 이만큼 잡았다. 걸린 건가? 엔초비 파스타를 시켰는데 그냥 봤을 때는 뭐 별게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꾸 저기서 그 낚시하는 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저보느라 아무튼 이것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푸드파스타가 있었으면 먹을텐데 시푸드가 없었어 문어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문어는 되게 작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메인요리로 시키면 너무 비싸고 스타터 시킬까 했는데 스타터는 양이 되게 조금이라고 하네요 음뭐 이것도 그냥 고조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히 현금을 준비하세요 <웃음> 나는 저기가 그래도 나름 고급 레스토랑이어서 그리고 보여가지고 카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태리 그리고 몰타 본섬 여기는 뭐 심지어 버스까지도 그냥 다 카드로 되거든요 냈는데 온리 캐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캐시가 없거든 <웃음> 나 캐시 없다 그런데 저한테 ATM 기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제가 갖고 있는 그 카드가 신용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나 워킹 할 거다. 이게 카드를 사용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트라이 해보래요. 그래가지고 트라이 해봤는데 다행히도 돈이 뽑혔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어. 나중에 신용카드 엄청나게 수수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하마터면 뭐은돈못 내가지고 여기 고주섬에 갇힐 뻔했는데 잘 해결했어. 가격을 보니까 가격이 꽤나 있는 곳인데 제가 여기를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원래는 여기서 한 걸어서 10분도 안걸리는 곳에 가려고 했어요 거기트리 어드바이저 평점도 있는 곳이고 뭐 그래가지고 평점도 있고 숙소랑도 좀 가까워 보여가지고 거기 가려고 했는데 그 앞에 한 20대 초반처럼 보이는 애들이 단체로 이렇게 웅성웅성 있다가 제가 그쪽 가까이에 가니까 오 마이 굿니스 아 그래서 아직도 우와 But this was the 6th of February 아 t s a l o 원래 버스는 7시 30분에 오기로 했는데 7시 40분이 되도록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목도리 맨 아저씨가 대장이에요. 왜냐면 여기 관광객들이 다이 아저씨한테 물어봐요. 네. 아, 나감사합니다 아, 아, 아. <웃음> <됐습니다. 웃음> <웃음> 그렇지. 샌드위치 먹방을 찍으려고 하는데 여기 보이는 아줌마가 오슬렁오슬렁거리고 <웃음> 제가 엉깜짝이 하면서 일어났는데 그대로 이렇게 돌면서 가더라고요. 잠깐 이제 좀 잠이 들었어. 그러고 나서 딱 눈을 떴는데 공항이 나오는 거예요. 어, 시라쿠스도 공항 있나? 했는데 알고보니 카타니아 공항이에요